아. 길 찾는 거야, 뭐. 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자기장 오는 거라든지. 그런 피보는 그런 게 문제겠죠. 내가 진통제 드링크 양이 얼마나 뭔지도 모르고, 아이템이. 드링크 빨아놓은 수치가 얼마나 뭔지도 모르고. 자동차에 넵이 달려있으니까 자동차 타고 있을 때 그냥 미니백 켜놓어. <웃음> 내비 달려 있자는. 어 앞에 사람. <웃음> 아, 우무 서워요. 제발, 제발, 네비 따라가. 네비 좀켤게요 아, 집에서 켰는데 1분 13초가 남았고 답이 없네요. 네비 봐야지. 오, 물, 물 튀는 거 봐. 물 튀는 거 굴절 되는 거 보여요. 지금? 효과 없이 높임 이런 것도 있구나. 사람 있다. 어, 죽었네. 죽은지 안 죽은지도 알 수가 없어. 전부랑 한 대, 여기 건널 때. 자기장 오는데? 맵, 아씨, 미니맵 봐야 되는데. 어, 여기 사람 있지 않았음? 음, 사람이 있어. 뭐야, 예, 뭐야, 뭐야, 해긴 해? 아, 살이겠으면 극형인데? 안에 보기가 있네? 사람 근처에 있네?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저 위에 사람. 그냥 아파이언 아, 피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발 배척. 오, 씨피 많이 까졌었네. 앱을 한번더 켜봅시다. 이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쪽으로. 저기 한명 있고, 저쪽에 한명 있고. 점사였어. 여딧지? 뒤졌나? 뒤진 것 같은데? 저기 한명 있는데 여기 애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내가 때려던 애가 자기장에 만일에 제가 죽은 거면 지금 1대1일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애랑 제가 안 죽었으면 1대1대1인데 자기장이 그냥 죽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와 1대1 이었구나 빡세다 내 피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진짜 무서워요 이게 맞은 순은 그래서 윽윽 윽 소리 들으면 아는데 머리 맞았는지 팔 맞았는지 못 맞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피가 가늠이 안돼 피가 얼마나 남았는지